이건 아주 맛있어. 오늘 메뉴는 닭날개 장조림. 닭날개 몇 개인지 알아? 응? 장조림을 한다고? 응, 음, 닭날개 장조림. 이게 이봐봐, 날개가 이렇게 생기니까 짜기. 장조림을 한다고? 간장에 담가는. 당강... 간장 조림. 간장 조림. 몇 개야? 여섯 개네. 딱 여섯 개. 세 마리 몰라. 한 마리 짜기 맞다. 짜기 맞지. 세개세개 이건 두 개잖아요. 아니 요게 오른쪽 이건 왼쪽 아 이거는 이게 오른쪽이잖아. 응. 어, 그런가? <웃음> 응. 날개는 여기가 이거 이제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데가 있잖아. 여기 마디. 여기를 딱 자르면 편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. 딱 마디에 쉽게 잘라져. <웃음> 얘는 버려? 응, 버려. 이것도 여기 마디 움직이는 데. 여기 마디를 딱 자르면 힘안 들고 잘라져. 삶아서 다른 동물 줘야겠다이렇힘안 들게 잘라지지? 조금만 안 맞으면은 안잘라져 마디를 잘 맞춰야 돼 홍고추 한개 예, 풋고추한개 이거는 양념이 되게 맛있게 맛있었어 양념이? 네 <웃음> 이게 같은 음식을 해도 음, 딱 이렇게 음, 저울에다 똑같이 이렇게 음? 달아서 하면 항상 그 맛인데 그냥 짐작으로 하면은 똑같이 해도 그 비율이 조금씩 틀리니까 약간씩 맛이 틀려 좀 씨는 조금 틀어주고 이렇게 이 굴소스는 좀 짜니까 조금만 반만 넣어야 돼닭 날개가 몇개안 되니까 반만 그리고 맛술 맛술 한세개 정도 매신 하나, 마늘은 반. 여기는 닭 날개라서 생강도 닭비린내를좀덜 나게 하기 위해서 생강도 조금 넣어줘야 돼. 생강, 고추, 다음에 파. 고추가 안 넣을 거야. 원래 넣었어요? 응? 원래 넣었어. 아니, 이게 장조림이니까 고추가 안 넣으려고. 물을 좀줘야 돼. 이게이름이 장조림인가 다른 이름 없나? 다이름으로 조리니까 으로이라으까 다른 이름 이름으로. 다른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으이름으이름으 이름으로. 다른 이 이렇게 넣고 양념을 끼워주면 아주 쉬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음, 양념은 이렇게 떠져서 끼얹어주면 그래갖고 음. 약불로 그, 이걸 거길잡았잖 진짜 간단해 응? <웃음> 약불로 이렇게 절여주면은 이게 건날하게 건강절이에요 이건 아주 맛있어요 자. 음. 한번 해 볼게요.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참 맛있다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고추. 이거 까리 고추. 조금 이렇게 넣어서 같이 조여 주면 먹을때하나서 집어 먹고. 음. 그러면 어, 큰아니. 그, 그 까리 고추가 매운 거 맵더라고. 조금 이제 졸이다가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줘야 돼. 꼬옴 덮고. 이렇게 봐. 응, 해 봐. 하고 있어. 응? 하고 있어. <웃음> 좀 바짝 졸여야 되게 좀 이제 뒤집어 져요 우에도 간이 배게. 이런 식으로. 끄고 수란 안 응? 수란주 응. 없을 때 닭날개 냉장고 넣어 사서 나눴다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응? 어, 맛있지 고추는 한쪽에다 이렇게 <웃음> 아 이렇게 다 닭날개 그 간장조림을 했는데요. 음그 술안주도 되고 닭날개 집에 있으면은 금방 이렇게 쉽게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 맛도 괜찮아요. 감사해요.